이미 폰이나 컴퓨터상에 올려진 음성이 들어간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려면 컴퓨터에서 유튜브 로그인을 합니다. 채널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 채널에 들어가거나 채널 아트 아래에 파란색 부분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자막을 클릭합니다. 자막을 넣고자 하는 동영상을 클릭하고 숫자가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한국어 자동 또는 한국어 동영상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수정을 했을 경우에 한국어 동영상이라는 글자를 클릭한 후에 마지막 자막 아래에 있는 것을 점 3개를 클릭합니다. 점 3개를 누르면 수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뜨고 위에 수정과 게시 취소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수정 버튼을 누르고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은 자막이 뜨지 않지만 재생을 눌러서 옆에 나와 있는 어, 글자가 어,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바로 아래는 글자와 음성이 일치되도록 조절하는 어, 조절 구간이 있습니다. 손바닥 모양을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수정 버튼을 다시 누르면 어, 덮어쓰기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은 스크립트 작성이나 새, 새 자막 추가가 있는데 새 자막 추가를 해서 한국어 자동을 없애고 한국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써져 있는 글의 내용들을 보고 오타가 된 부분들을 수정합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또 재생을 해서 여기 내용과 여기 말이 일치하는지 맞춰봅니다 맞지 않는다면 손바닥 모양의 이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마우스를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내용을 옮겨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두 줄로 저는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에 수정사항 게시라고 있습니다 정지를 하고 수정사항 게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기존 자막에 덮어 쓰시겠습니까 자. 수정을 한 것이니 다시 덮어쓰고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화면에 자막이 나오지 를 않습니다 자, 자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어, 글자가 나왔는데 그럼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동영상 클릭하고 어, 이 영상을 클릭해서 어, 다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면 설정을 눌러서 이 옆에 자막판과 설정을 키를 눌러서 어, 자막이 사용 안하면서 자막과 한국어로 표시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과 동영상 수정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수정을 눌러서 마지막 자막이 확실히 뜰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어, 태그란이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태그가 있는데 동영상 수정의 아랫부분에 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클릭을 해서 어 우리가 태그 내용을 입력하듯이 yt clone cc 이꼬로 온 이라고 쳐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을 변경사항 실행 취소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올렸을지라도 다시 언제든지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 도,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동영상 어, 자막 넣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